어이 김씨 거서 공고리 좀 그만치고 일로와서 얼른 벽돌이나 날러 거 젊은 양반이 무언 고생을 했었다고 거 거시 하라는 일도 제대로 모려 내 네, 팀장님 거 김씨 오늘 수고했네 여 이거로 집가서 소주나 막걸리 한잔 사 마셔 내일 현장 나올거지 자네 꼭 있어야요 고생했으라 내일 봅세라 <웃음> 어머 강남 탕 오빠 어서와요 어머어머 뽕순이 방 회장님이시네 웬일이야 못생겼네 원래보던 뽕순이나 보러가야겠다 <목소리가> 열성팬 강남 탕 건물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우와?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충성 강남단건물주님이 달풍선 5천기를 선물하셨습니다. 어머! 어, 어! 건물주 오빠? 아니 회장님? 회장 오빠! 사랑해요! 내가 오빠리에 춤 준비했어! 노래 큐! 오늘 어때? 아이 오빠! 우리 물레 돌리기로 했잖아!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 기회는 2천 개당 한 번이야! 강남단 건물주님이 달풍선 2천 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와! 오빠 물레 돌릴게! 어우, 아쉽다... 강남단건물주님이 달풍선 2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와! 오빠 룰렛 다시 돌릴게! 어우... 오빠... 아쉽다... 강남단건물주님이 강남 강남 달풍선 강남 2000개를, 2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와! 오빠 돌릴게! 크크크크크크 되겠냐? 이호구등신아강남단건물주님이 달풍선 2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오빠 룰렛 다시 돌릴게 아싸! 드디어 걸렸다 와! 오빠! 오빠 축하잉! 시발... 족같네 아! 부모님이 지금까지 주택창약으로돈 꾸준히 넣어주신 거 청약계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열성팬 강남탕 건물주님이 셨 어머 입장하셨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올만에 오세요? 회장님 충성 강남탕 건물주님이 달풍선 5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놀람>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남 땅건물주님이 달풍선 5천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어머! 오빠 클라스 역시 여전해 예. 오빠가 누군데? 강남 건물주인데 역시 멋있어? 어? 건물주파 계자님이 달풍선 5만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어? 건물주파 계자님이 달풍선 5만개를 선물하셨습니다. Massive, 건물주 방의장님, 건물주 장건물장장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파 파괴자 오빠? 아니, 아니. 새회장 님, 충성. 오빠, 사랑해요. 저랑 식사 데이트 해요. 건물 주파기자 오빠? 씨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봉남씨 번호 맞죠? 이번 달말까지 대출금액 7,300만원 계좌 찍어드릴 테니 좋은 말할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